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고혈압 병력이 없는 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후 추락으로 인해 안면부 골절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014-577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를 인지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뇌부종으로 보이고 망인이 고혈압 등의 병력이 없었던 점과 출혈의 부위,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위 뇌출혈은 망인에게 존재하던 뇌동맥류 등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됩니다. 위의 뇌출혈이 추락과정 또는 추락 후 발생했다기보다 추락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망인이 의식을 잃어 추락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망인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일시적 혈압 상승은 망인 신체 기관의 그 원래의 기능에 따른 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신체 내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온 정도만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정도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교차나 기온 등 기상 상황이 뇌출혈의 위험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뇌출혈 발생 후 만인에 대한 치료는 길게 잡아도 약 57분 정도 후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 뇌출혈의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이성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인의 추락 과정에서 안면부골절이 발생한 것을 보이나 추락 전에 이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내부종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추인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합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 망인이 질병이나 체조 요인이 아니라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